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 5123-527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기험자 망인은 2012년경 자전거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자전거를 끌고 박상고개를 올라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추돌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제2 특별약관이 아니라 제1특별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왕인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다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제1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할수 없습니다. 자전거를 운전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구동 장치, 조향 장치, 제동 장치 등 각종 장치를 유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전거의 주행을 위한 발진 조작을 완료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할 것이고,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자전거에서 내려.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비록 자전거의 일부 장치, 즉 핸들 등의 조향 장치를 사용하고 오르막 도로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동작이긴 하나. 페달 등의 구동 장치를 통하여 사람의 힘을 자전거에 전달하여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전거의 본래의 사용 방법과 거리가 멀어. 자전거의 구동 장치 조향장치, 제동장치 등 각종 장치를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발진 조작을 완료한 상태라고 할수 없고,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에 해당할 뿐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제2 특별약관이라고 보는 경우,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당한 이 사건 사고는 배나 비행기, 차에 올라탄다는 탑승이라는 용어의 문헌적 일반적인 의미 그 자체에 비추어볼때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보험 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전거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